상세 모집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각 보존별 5명의 팀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 저희 보험연구소 모집 분야는 보험 방송 PD 분야입니다. 업무는요. 기획, 촬영, 편집, 마케팅 경험을 가진 인재로서 양질의 보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.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합니다. 소득은 건별 콘텐츠별로 기본 수당을 지급을 하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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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는 출퇴근하면서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전국 광역도시의 프라임에셋 사업단에서 영업적인 지원과 그리고 영업활동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 방법은요 어, 신입, 경력, 이직과 상관없이 모두 입사지원 가능하시고요 파트너 제휴도 같은 곳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, 입사지원 양식을 통해서 입사지원 해주셔도 좋고요 어, 문자를 통해서